여기요 여기 구조사구9 4 5 2랑 59452는 어예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수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요선 어디선? 어디선? 어디선? 어어 기어로 아, 예. 이거 안 열려요? 아, 이거 무슨 중이건 또. 이거 또. 이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무선충전하는거 또. 요네 이거 이거 또. 이네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이거 또. 이이이 제자재도 이거는 두 번째 드림이거든요최상위 네. 트림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소재로 다 블랙가죽 시트로 네. 덧대어져 있고 네.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트 부분들도 다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소재는 새 어, 탈차량, 차량의 안전벨트라든지 시트를 네.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한 제품이에요. 어. 혹시 그... 네. 그...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? 아 견적을 내보실 수 있는데 한번 내보시겠어요? 저희가 지금 네. 이걸로 통해서 견적을 다 내보실 수 있고 국고 보조금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예. 대략적인 가격 측정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예. 네, 도와드릴게요.